와도 나도 없나? 와도 없네.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라인 다 태우죠. 이두 글자 만 떠올리세요. 구도 따라 해보세요. 선생님들, 구도, 구도, 구도, 다시야 안 보이게 움직입시다. 이런 거, 이런 거 혼자 확인할 땐 그냥... 얼굴 비추면 안 되고, 되겠네? 좋겠네 <웃음> 벽불 쐈어. 될것 같은데. 안 되나? 안 되려나? 안 되겠네. 얘 난입이야. 3타를 빨리 치고 튀겠단 마인드 일단 미니언 맞지 말고 다이브 가봅시다 탑에서 이겨줘야 돼요 이정도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이고 게임 또 어렵게 간다 조금만 앞, 으로갈걸 그랬나? 일단, 너플이거든? 아까 너플 썼기 때문에. 그리고, 태도 오는데 써가지고, 탑은 끝났죠? 사실상. 아, 내 내포! 저거 어, 미니다 먹었으면 로소 두개 잖아 탑은 끝났어 이러 답이 없어요 그냥 다음이 없어 와도 없나? 와도가 없네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라인 다 태우죠 바텀도 끝 근데 미드도 끝 W 풀인가? 끝났죠? 라인 몇개탄 거야? 한 20개 탄거 같은데 라인? 이대로 그냥 탑 뛰면 돼요 텔 좋았다 대회에서나 나오는 텔인데 이렇게 되면 탑은 조금 손해를 많이 봐도 바텀이 아예 아작나는 수준이잖아 지금 보여요? 4개 4개잖아 탑이 없어 근데 킬을 내가 다 먹어 버렸네 미안해라 그리고 아트록상 레벨만 맞춰주면 어렵지 않죠? 이제 여기서 아트까지 죽이면 게임은 끝나고 아트한테 솔킬 따이면 이제 피곤해지고 많이. 근데 이거 오히려 다이브 각도 다 보일 것 같아. 워낙 킬을 많이 먹어서 다이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집안갈것 같거든요. 갔나? 간것 같아요. 집 갔네. 아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은 계약 위반이지 안갔네 좋아요 아 근데 얘네 이거 카시랑 신드라를 둘다 들고 있어서 내힘 못써주는데 벌써 바람용이야? 와우 너무 빠른데? 템포? 비트가 숨을 못 쉬냐? 알로우지. 아 풀을 아, 계속해. 이쪽으로 하지 차라리. 아포 여기. 내가 걸리는건 상관없어요 이와얘도프이 있어? 이건 몰랐지 여기다 이거 아트로스 죽은거 같죠? 욕심부렸죠? W까지 다 빠졌죠? 그냥 천천히 각 좁혀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6킬 7분에 제발 600원이야 나 벌써 이제 안 죽어야 돼 이제부터는 이제부터안 죽는 게 해야돼요 오랩오랩아트스 그만해 까비 우리 원딜이 거였고 얘는 탑이 거였나보다 우리팀은 언제 꼬이고 상대는 탑이 꼬였나봐 좋아요 또 W 빠졌는데 이번 턴은 그냥 갑시다 너무 일찍 탔나? 와 카이팅 미쳤다 난이 빠졌죠 살 곳이 없죠 이건 살수 있죠 아 이거 뭐 있는데? 제발 제발 제발 나 죽으면 안 되거든? 최대한 끌어볼까? 얘 노공일텐데 약간 나줘야지 아니, 아 진짜 아아아아 3,40개? 아, 아 30, 40개? 아니, 차라리, 이 렉사이가 먹어서 다행이긴 해. 그건 맞아. 다른 애들이 먹었으면 좀 피곤한데, 렉사이가 먹었으면 뭐, 그나마 다행, 손해긴 해도 그 정도로 막 엄청난 손해는 아니라서, 오질 않네. 누가 오든 여긴 죽었, 죽었는데? 렉사이가아니니 안봐주지 이런거 왜냐면 클레드가 카시궁 피하기가 엄청 쉽거든 이러면 바텀은 끝났고 남은게 이제 미드 아 미드 좀 거슬린다 미드는 확실히 거슬린다 진짜 너무 잘 컸는데 마저템 가버릴까? 아트 멘탈 나가서 바텀 갔거든요? 이러면 이겼다. 나이스. 포탑 아플 텐데, 연락금? 어, 나쁘네. 그게, 클레드는, 그, 카시 상대로 들어갈 때, 카시가 선궁 아예 처음부터 박지 않는 이상은 피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그, 미세한 모션 있거든? 카시 궁수는? 그 모션 보자마자 대충 쓰면 되거든 아 물론 그게 좀 많이 집중해야 되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막 엄청 고난이도는 아니에요 아예 못한다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서 오픈 나오겠다 깔끔하죠? EQ 풀! 와! 랜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대신 쓰는 거보소 안녕. 더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가도 될것 같긴 한데. 얘는 끝까지 하려나 보다. 눈치가. 얘좀 쎄. 1 1랩이야 방어력이 낮아서 드라군 좀 그렇거든. 힘들아 소식이 없고 턴 없고. 오공 타이밍 예상 못했다. 와, 공잘 썼다, 진짜. 공 진짜 잘 썼다. 어? 어? 좋아요. 아, 20분 썰은 지지. 그래, 원래 이거지. 근데 이거는 진짜 나줄수 밖에 없지. 야, 이거는 진짜 미드가 정글 주고, 정글이 미드 주고, 서폿이 원딜 주고, 원딜이 서폿 주는 그 국룰 좀 없앨만 하지, 이거는.